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잠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언제나 자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지만 뭐 마냥 쉴 수는 없어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그 다음날이 또 아프고 하는 것이 반복되지만 뭐 현재로서는 별 수가 없네요. 매일 아침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아침의 무릎 상태입니다. 첫 걸음에 바로 알수 있죠. 오늘의 상태는 어떨지를요. 하루 좋다가 이틀 나쁘고 하는 날이 반복되는데요. 아, 오늘은 상태가 참 양호하네요. 무릎 컨디션이 오늘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은 오늘 같지 않다는 그런 예감에 스트레스가... 하,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이 채널은 가끔 이렇게 근황으로 올리고 로 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 수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심리적 우울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요. 예전처럼 유튜브가 저의 삶에 활력을 줄수 있다면 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자 역량이라 빠질 구독자분들이 없어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 편안합니다. 저는 대부분 혼자 밥을 먹기 때문에 혼밥 먹방을 컨텐츠로 한 고독한 심야 식당이라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알려드려야 하는 것이 예의 같아서요. 그럼 다음에 또 이렇게 근황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래요